와, 오 반짝반짝해. 와, 별 봐. 반짝반짝반짝. 아, 얘가 하란이구나. 얘가, 오, 하란 괜찮다. 예쁘다. 하란하고 홍련. 와, 근데 이렇게 많으신데 뭘 뽑고 싶으시죠, 근데? 뽑고 싶으신 게 있나? 잠깐만, 오감에 노감물 보자. 안 뽑으신 게 있나? 오! 페퍼가 없어! 페퍼가 없어. 아 노벨! 맞네! 노벨! 노벨 없고, 얀 없고, 노이즈. 노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없으시네요. 와, 어깨 뽑는데 근데 안 나올 수 있구나. 딴거다 필요 없어요? 노벨. 아, 목표는 노벨. 목표는 노벨. 자,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뽑 가겠습니다. 천다이야. <웃음> <전 나이다. 웃음> 네, 천천히 뽑아 봅시다. 일단 첫 뽑부터. 일단 첫 뽑은 원래 첫 뽑은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 원래 첫 뽑은 그냥 쉽게 재물로 가는 걸로. <웃음> 아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싶다. 보라색이 떴는데 금빛으로 바뀌는 거. 보고 싶다. <웃음> 그거 보고 싶다. 아 근데 솔직히 에, 뒤집히는 거.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이게 스알이 이렇게 많이 뽑히는데 결국 그냥 야 이거 제아밖에안 되네 네 열릴 때 갑자기 금빛이 쫙 하고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스알이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얘네 확률은 사실 잘 모르겠단 말이지 원래 타게임들 보면 스알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알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원래 거의 아리랑 거의 반반 아니야 43이면 자 아, 갑니다. 한번더그 그러니까 스알이 많고 스알이 적죠? 얍! 얍! 얍! 얍! 빛난다! 빛난다! 설마? 아, 노벨이 중요해 근데 노벨 어디야? 아, 테트라야 노벨? 아, 아, 아첫 번째 쌀은 엠마였습니다. 아, 엘리시 아, 엘리시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첫 번째 엘리시온. 테트라 테트라 테트라. 필그림 아니고 테트라. 이번에는 이번에는 테트라다. 이렇게 업글? 업글은 어떤, 어떻게 떤어 해드리면 되죠? 한개 돌파? 아 이제 필그림만 나온다고. 아! 아니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여기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 여기서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응! 진짜! 오네엘리시온리시온 네. 미신 미신 미시리 오 미시리스 오 테트라 설마 설마 진짜 아아아아 아. 아, 너무 설렜는데 아 아니, 아까 내 테트라에 앨리스가 나왔어야지. 아니, 내 테트라에 앨리스가 나왔어야지, 내 테트라에, 나. 응? 아, 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성적 좋아. 보라색에서 금빛으로도 바뀌었어. 두두둑. 서, 설마 사연복 가나요? 아, 원래. 반절 여기를 넘어가면 빛이 바뀌네. 아, 아. 여기서는 한번 쉬는 걸로. 사면 속으로 나오면 좀그그렇겠지 그, 그치? 야,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시스템 세번 기대해볼만해? 사면법도? 아니 아니야. 자 가자. 이제 한번 쉬었어. 한번 쉬었으면 됐지. 후. 자, 다시 한 번. 야속, 오! 야, 너무하다. <웃음> 아, 이거, 야, 야, 이거 너무하다. 야, 이씨. 야, 이거 하라는 거 너무하다. <웃음> 자. 다시. 다음 신캐 패칠 때? 아, 전설을 줬어야지. <웃음> 거기 전설 새로 나왔잖아. 자. 갑니다. 자! 아 그래 봐봐 이거 한번 끊고 오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주지 한번좀 쉬어와야 된다니까 이게 한 번에 세개 정도 이번에도 넣어주면 괜찮을 텐데 아한개아 엘리시온이야 아엘리시리쇼니이리쇼니 엘리 쇼니 이렇게 많은가? 다음 전설 나오면 그러면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더할수 있다. 한번 더. 와, 한번더할수 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야, 야, 바뀔 수 있어, 한번 더. 한번더 바뀌어줘. 아... 이게 쉽게 그렇게 바뀌질 않네. 아, 그래도 한번 건너,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은데? 십복 건너, 십복? 십복 건너, 십복. 자, 십복 건너, 십복. 자, 그럼 다시 한번 나올 차례다. 발 그게 그렇게 어렵니? 로, 노벨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너 아, 허 였네, 허 예. 안젤리 유명하시군요. <웃음> 아, 전에 그랬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 얘네는 근데 단차가... 아, 근데 똑같네. 얘네는 근데 그 열뽑을 해도 그걸 안 해주니까, 그 서비스 일법이 없잖아. 원래 보통 막십 뽑하면 막 하나 더 주고 막 이런 거 있지 않나? 다른 게임들 보면... 없네. 와, 다면 꽝 나왔어. 마일리지형으로 100% 없굴용. 한번 쭉 봅시다, 십법. 쭉 보고. 법을 한 번씩만 뽑아볼까? 힙법을 아, 한다고 좋은 게 없잖아. 그쵸? 노벨 있는데 300개 하면 되게 여러 번 뽑을 수 있겠다. 아, 300개씩 뽑으면. 띵동 아, 아 얘는, 얘는 그럼 파란색 색깔이 나올 수도 있겠네 얘는 보라색이고 근데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겠네 여기는 <웃음> 할수 있다. 이제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네. 할 만큼 했어. 이제 하나 나와주지. 필그림 냄새라고요? 아니 잠깐만 필그림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테트라여야 되잖아. 테트라. 테트라잖아. 제발. 제발. 행복리스 좋아하세요? <웃음> 어앨리스가음리스가 <웃음> 오히려 좋아. 아, 아. 앨리스가 좀... 내가 갖고 싶어 아니야, 나는 지금 노벨이 갖고 싶어요. 와, 근데 앨리스가 이렇게 천대를 받네? 나는 분명 노벨이 갖고 싶어요 지금 상당히 노벨이 갖고 싶은데 자한번더네 이번에 좀또 택타 터서 아아 아. 이게 쉽게 바뀌질 않네 금빛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아또 이렇게 블랙을 세우면안 되는데 이러고 또 테트라가 나왔는데 또 앨리스가 나온다. 이러는 주작이야. 앨리스를 픽업해서 빼야 돼. 너는아 내가 근데 그 아토리 기어 할때 그런 거한적 있었거든. 그런 식으로. 두번 쉬고. 아, 초, 초반부가 안 좋았나요? 초, 초, 나 초반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얼, 마나 가야 후반부인 거죠? 어, 어, 어, 얼마나 가야 후반부인 거지? 아, 아 게, 괜찮았다. 아, 아, 아. 아 내가 말했잖아. 괜찮겠냐고.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 나오지. 아, 열, 열법에서도 근데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을까? 아, 그런 걸본 적은 없지? 아... 나와라 테트라 모벨은 환상 속의 동물인가? 어, <웃음> 환, 환상 속의 동물이었나? 이쯤 되면 이거 그 의심해봐야 돼. 이거 그 뭐지? 그... 하. 이거 일부러 안 의심해봐야 돼. 이거 잘 네, 천천히 갈게요. 잠깐만! 아니 이건 넘기고 음. 이제 10분 남았네. 10분 하... 왠지난 괜찮은데. <웃음> 아니 아니 아, 이게 그자슈프레리엄 하이어 테트라로도 이게 그 이게 막 흔들리는데, 설레는 데그 설렘이 이제 깨지는 게좀 안타깝네요. 아 딸도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 금빛으로 바뀌는 것도 한 번밖에 못 봤어. 오, 단찰 한번 해야되나 일단? 나는 언제쯤 금손이 될수 있을까?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필그림이 아니야 필그림이 이렇게 천대받다니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필그림이 아니야 오늘의 운세 좀 봐보라고. <웃음> 큰, 큰 그림을 보나 원어큰 그림? 카드 슬래시! 아, 어. 마지막 19배에서 나온.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에?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다. 닙 아니, 그래, 아니 너가 나와줘야 돼. 너가, 너가. 얘가 나오는야 얘가 테트라, 테트라고, 음, 와 보고. 음. 다 테트라다. 제가 테트라다. 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이, 이쯤 되면 이제 뽑기 뽑기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아? 뽑기를 맡긴 사람은 좀 되게 오히려 그 덤덤해져 뭔가 포기한 듯이 덤덤하고 그 뭐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해 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웃음> 언제라도 나오면 성공한거다 양산형이지만 <웃음> 열심히 할게. 모든 s e 만 줘. 그거 알아? <웃음> 모르긴 뭘 몰라 <웃음> 알았어 <웃음> 나쁘다니까 나빠 어? 나빠 노벨이어야 돼. 노벨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금빛. 금빛.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바뀌어줘, 제발. 바뀌어줘. 끔찍하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게임입니다, 니케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아, 다이아가 주로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아, 나 가슴이 아파, 너무. 우리는 괜찮아. 아, 이 괜찮아요. 음.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웃음> 이제 오, 오늘 이후로 저희가 보지 못하게 되는, 난안 좋은 건가? 칸. 칸. 칸. 제발. 노벨. 아니,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니. 어? 피해 그림도 아니고. 어? 베로... 아, 니 벨로타 여기 있냐니까 벨로타가 나오네. 그래. 어? 노벨노벨 노벨 여기 있지? 들고 있니?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아, 못 보겠어. 게 바로 그 오만 다이아를 오만 다이아를 받쳐서 얻은 노벨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이 경축 제가 경축할 일입니까 이게 아왔다 왔어. 와, 아, 동선을 면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나왔네요. 다행히. 여기서 갑자기 막그 뭐지? 그 노벨이 막더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음, 그러진 않을 거야. 음. 어? 명만 내려주세요. 이 확률을 보는 이걸 보는 게더 확률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진짜 나온다고? <웃음> 야, 진짜 레전드 다 참나. <웃음> 어이가 없네. <없는데. 웃음> 와, 이것도 달성을 해버리네. 와. 이걸. <웃음> 와. 이거를 달성해내네. 와. 오늘, 오늘 업적 다 달성했다. 보라색에서 금빛 바뀌는 것도 봤고요. 자, 올 파랑도 띄워냈고요, 결국. 자. <웃음> 참. 홍량 뽑는 것보다 힘들겠다. <웃음> 진짜 귀한 장편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뜹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아, 근데. 와, 이렇게 뽑아서 결국 근데 필그림을 한 번도 못본거 알아? 와, 필그림을 한 번도 못 봤어. 와, 진짜. 아, 우리가 필그림을 바라진, 안키네스 바라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걸 거야, 그치? 엉망진창인 그림 아, 엉망진창이라니. 아, 그, 그, 그럼 그정도 아니. 아, 이번에 나올 거야. 떴지, 떴지. 이번에 필그림 왔다. 아, 여러분 느껴지지? 1위 맞다, 왔다, 왔다. 돌져올~ 명령만 내려주세요. 보라~ 좋았어. 파랑~ 돌져올~ 아, 설마? 아, 아, 설마, 테트, 설마, 노벨 하나 더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 여기서 노벨이 나왔어야 더 재밌는데, 사실. 여기서 노벨이 한번더 떠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그치? 아, 아쉽네. 아쉬워. 얘, 얘가 방송을 좀 모르네. 부도할 때는 좀, 그, 부도가 좀 방송을 알았거든, 근데. 이케가 좀 방송을 할줄 모르네, 좀. 음, 좀 모르는 것 같아. 자, 마지막입니다. 아, 재미... 아, 아. 아, 재미없었어? 아, 아, 미안해. 내가...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망할 것만 아주 망했어야 됐나? 아, 어, 아, 아, 그건 아니고. 오! 승리의 여신? 신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다? 한번더 기회를 줬다? 한번 더? 한발 남았다? 할수 있다. 아, 설레발이었고요. 오, 필그림이야. 진짜 필그림은 나왔다. 그게 어... 어. 어, 필그림은 나왔어. 음, 음. 아, 심쿵님. 그러게엔 이분은 많이 썼어. 흠 음, 음. 마지막에 뭐어어 어, 어, 어쨌든 자, 필그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